업무를 해온 영상서 경찰관과 서울시청 공무원이 유명을 달리하였습니다. 어떤 압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진상규명이 필요하지만 단순 변사사건이라며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한다고 합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어떤 비위가 있었는지를 서울경찰청 직속 부서가 셀프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이상민 장관을 고발하고 사퇴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책임 전가 꼬리짜르기식 수사에 국민에 이어 공직사회의 불만도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와중에 이상민 장관은 폼나게 사표를 던지고 싶다고 말하고 대통령은 장관 하나 못 지키냐며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당은 무용론까지 내세우며 진상규명 국정조사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100번 사죄를 해도 부족할 원인 제공자와 재난안전을 책임질 국가의 최고 책임자가 할 말은 아닙니다. 무한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여당의 태도도 아닙니다. 범죄자에게 본인의 수사까지 맡기자는 것이고 누워서 침배는 꼴입니다. 무고한 죽음과 책임 전가로 인한 피해를 막고 참사의 진실, 책임자 처벌을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정조사와 특검 뿐입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또 외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제,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정상의 배우자들에게도 세계적 명소 앙코르와트 방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개최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푸놈펜의 선천성 심장질환하는 소년의 집에 방문해 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외교행사 개최국의 공식 요청을 거절한 것도 외교적 결례이고 의료 취약계층을 방문해 홍보 수단으로 삼은 것은 더욱 실례입니다. 일각에선 김건희 여사의 코스프레 정치가 또 시작된 것 아니냐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만찬, 대통령 집무실 나토 정상회의, 정조 대왕 진수식 등 대왕함 진수식 등 김건희 여사 복장에서 제클린 케네디의 복장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임기 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과 첫 해외 순방지었던 스페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찍은 사진은 복장뿐만 아니라 컨셉, 구도, 시선 처리 등도 제클린 케네디의 사진과 판박이었습니다. 이번 푸논팬의 소년과 같은, 같이 찍은 사진도 그러, 그러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집 앞에서 소년을 안아둔 모습의 복장, 시선, 분위기 모두 1992년 오드리헵번이 소말리아에서 영양실조 아동을 안고 찍은 사진과 흡사합니다. 세계적으로 의료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빈곤 포르노에 대한 비판과 규제가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빈곤과 피후원국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키고 인권유린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과 고통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그 누구의 홍보수단으로 사용되어서도 안됩니다. 김건 희 여사의 이번 행동은 캄보디아의 엄청난 외교적 결례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지탄받기 충분합니다. 각종 범죄 의혹과 코스프레 정치 등으로 누구보다 시끄러운 내조를 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고려한다면 대통령실은 배우자에 대한 공적 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 투명 한 공개를